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면에서 찍을 때 혹은 이렇게 측면에서 찍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촬영은 핸드폰이라든지 카메라로 촬영 후 오디오만 따로 음성만 따로 입힌다든지 다른 녹음기로 했을 때 오디오 싱크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비2021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디오 동기화 라는 기능으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싱크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보시죠 고고! 고고! 자 이렇게 오버비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가 맞지 않는 아까 촬영했던 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플레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키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입티다 오늘은... 이렇게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싱크가 맞지 않을 때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드래그를 해서 쭉 끌어줍니다 싱크를 맞추고 싶어하는 두 개의 클립을 가져온 다음에요. 제일 마지막 도구창 보이시죠? 들어가면 여기서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죠? 오디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기화, 제일 왼쪽에 있는 동기화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동기화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은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싱크가 맞아졌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렇게 싱크가 맞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내가 음속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부분 소리를 죽이고 싶다 혹은 이렇게 잘라내고 싶다 잘라내서 이 부분에 오디오만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립도 오디오가 맞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도 되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고 싶은 만큼 표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측면 영상이 정면 영상을 가렸기 때문에 오버이를 들어가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여서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영상을 잘라내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컷편집을 해서 이 부분은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옆모습이 나오게 하고 싶다. 싱크에 맞춰서 측면할 때 이렇게 옆모습이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진행을 하다가 찍을 때 혹은 이렇게 측면에서 찍는 경우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 컷 편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게 나타나게 했다가 갑자기 크게 나타나게 했다가 그 뒷부분 자른다든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찍었을 때, 측면에서 찍었을 때두개 동시에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싱크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요. 내가 촬영을 할때 오디오를 따로 녹음을 해놔서 그 오디오를 가지고 싱크를 맞추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아까 촬영을 하면서 인사 부분만 따로 오디오로 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한 킵... 이렇게 싱크가 맞지 않죠. 그러면은 싱크를 맞추려고 하는 그두 클립을 쭉 끌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도구창 들어가셔서요 오디오 들어가신 다음에 동기화 그리고 또 동기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싱크가 맞아졌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이렇게 맞았죠 그러면 나는 이 오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싱크를 맞춘 거기 때문에 이 오디오는 뭐 이렇게 지운다던지 이렇게 음속으로 한다던지 삭제를 해서 여기 가져온 오디오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오디오 싱크 맞추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내가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혹은 따로 녹음을 해서 오디오를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오디오 동기화라는 기능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